저희 82페이지 21번 문제 풀어보셨죠? 자, 2 1번에5번은왜 틀렸을까요? 25번은 자 소유자가 복구 신청한다 이런 건 없어요. 사전에 통지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복구는 사후에. 복구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소유자들한테 통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미리 통지하는건 없어요. 그리고 복구 신청한다, 이런 것도 틀렸죠. 두 가지가 틀린 거예요. 자, 복구 신청은 없고요. 자, 복구는 소관청이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또는 정보 처리됐으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복구니다 소유자가 복구 신청한다, 이 자체가 틀렸고, 사전에 통지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뭐, 다 맞는 거고요. 자, 다음 22번에, 자, 복구자를 해당하지, 맞는 거에 계획서 보이시죠 계획서 안됩니다 대신에 결의서 있어 결의서 결의서 자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 요거는 지적소관청이 발급한 거예요 그래서 1번 하고 2번 하고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적공부 등본처럼 소관청이 역시 부동산 종합공부도 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다섯 가지 있죠 부동산 종합공부에 토지에 건물에 둘 다요 둘다서토건 가용권. 그럼 토가 뭐예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해서는 지적공부 내용.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지적공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적공부 내용이 들어있다. 지적공부 등본이나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복구자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획서 이거 안 되는 겁나? 계획서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토지 이동이 83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토지 이동은 신규 등록도 있고 등록 전환도 있고 그렇죠?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 이런 게 있죠 그중에 그 시험에 많이 나왔었던 것들만 좀 핵심으로 추려놨는데요 첫 번째 신규 등록은요 첫 번째 소유자다 내가 신규로 땅 새로 만들었다 그런 걸 증명하는 방법이 네가지가 있어요 판결을 받았거나 또 매립사업 공사 준공했다 준공 검사 확인서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이거 국가 땅인데 지자체한테 준다 기재부 장관이 소유권 을 확인해 준 경우죠 그 밖에 소유권 증서가 가능하지만 등기상 증명서 있다, 없다. 없다.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는 신규 등록할 때 등기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됩니다. 등기소에다가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등기부가 있어야 촉탁하는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어서 등기 자 나오면 신규 등록은 무조건 X입니다. 됐죠? 여기 이제 신규 등록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등록 전환이죠. 자, 등록 전환은 임야 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임야 대장에 원래 면적이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럼 토지 대장에 새로 면적을 써야 되겠죠? 네. 똑같아요? 달라져요? 자, 임야 대장에 원래 있었던 면적 하고요. 자, 이거는 새 면적, 새 면적을 등록 전환, 될 면적이다 이렇게 읽게요 그러니까 면적은 쇠로 측량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측량한쇠 면적하고요. 자, 옛날 이미지 면적하고요. 같을까 다를까? 자,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냐 초과냐를 봅니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면 옛날 것을 샜었어요. 샜었어요. 오차 범위 초과면 옛날 것을 샜었어요. 샜었어요. 무조건 샜었습니다. 자, 대신에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그냥 결정합니다. 이걸 가지고 장난칠 때, 자, 5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 임야 대장 면적으로 결정한다? X. 이렇게 된 거예요. 임야 대장 면적 X예요.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차 허용범위 초과, 초과. 그 많이 틀린 거예요? 이거 많이 틀렸네? 그럼 임야 대장 면적을 어떻게 해요? 직권 정정합니다. 이거를 신청으로 정정한다 그러면 X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많이 틀렸기 때문에 옛날 임야 대장 면적 고치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되고 고치고 간야 된다. 이 고치는 거는 직권정정이다. 이건 신청정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게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일단, 5차원물 이내와 초과를 바꿀 수 있어요. 이내 초과 바꿀 수 있고, 이내일 때 임야 대장 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이내면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5차원물 초과한다 라고 하면 옛날 임야 대장 면적은 직권정정. 하는 건데 그걸 신청정정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직권정정으로 이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임메일 면적을 얘네들 가지고 이제 싹 말을 바꿔서 자주 출제했습니다 다시 한번 등록 전환되면 면적이 새로 결정돼야 됩니다 옛날 거 써요 새거 써요? 새거자새 네. 거를 뭐라 그래?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갑니다 오차 허용범이 이내이면 그냥 될 면적으로 가는 거고 오차 허용범이 초과하면 이거 고치는 거예요 고칠 때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이렇게 되죠. 자, 등록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다음 분할. 자, 분할은 토지를 나누어서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할은 둘다내 땅이니까 신청 의무가 없는데 딱 하나 의무 있는 게 일부 형질 변경. 일부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빨리 잘라서 60분에 잘라서 지목을 부분 바꿔 줘라. 여기서 지목변경 신청서를 같이 넣게 돼 있습니다. 자, 합병도 둘다내 땅이죠? 자, 합병. 합병이면 한 필지로 등록하는 거예요. 한 필지 되려면 어떡하죠? 지, 지, 축, 소, 반 등. 자, 소유자가 다르면 한 필지가 안 됩니다. 둘다내 거니까 내가 신청을 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도로를 쭉놓다 라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부지로 들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합병을 좀육0일 해라. 그렇죠? 요두 가지만 61이고 0 나머지는 자유입니다. 한 필지가 되려면 지지, 축소, 반등. 이걸 뒤집으면 합병 제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지역이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잖아요. 다르면 안 된다. 다르면 안 된다. 그렇죠? 자, 합병을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자 거기다가 제가 4번에다가 지지, 축소, 반등도 써놨어요. 다음에 5번에. 지목변경이죠. 자, 지목변경도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 측량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돼도 지목변경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건물이 학교야, 그럼 토지는 학교용지. 건물이 창고면 토지는 창고용지. 그건물 용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단 말이죠. 대신에 지목만 바꾸니까 측량은 필요 없다. 그럼 여기서 함정 바다로 된 토지를 말소한대요. 자, 측량 있다 없다. 있어요. 자, 말소 측량 있습니다. 말소 측량. 자, 소관청에 사전 통지를 받아요. 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자, 동그라미 90일. 90일 이내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안 하면 어떡한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했으면 소유자가 모르잖아요. 그럼 사후에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를 한번 더 해주는 거죠. 이제 말소고요. 자, 조심하실게 회복됐대. 회복됐대. 받아라 됐다가 회복됐대. 그러면 그 사람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거 아니라 국가 거니까 소관청이, 자, 회복할 수 있다. 밑줄. 자, 소관청이 동그라미 치시고, 회복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됐죠? 그렇죠? 소관청이 회복할 수 있다. 자, 거기다가 소유자 회복 신청 X라고 쓰세요. 자, 소유자 회복 신청 X. 소유자 회복 신청 X. 자, 소유자가 회복 신청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소유자가 90일 내 회복 신청한다 OX. X죠. 어, 90일은 말소 신청이에요. 말소 신청.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X 체크가 밑에 있죠? 소관청이 신규 등록한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때, 자,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랬죠 맞고요. 두 번째, 합병에 따른 경계자표 면적은 측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측량을 하여 X죠. 측량 필요 없이 바로 결정됩니다. 3번 소유자는 한필 지 일부 형질 변경 나왔어요. 일부 형질 변경 이럴 때는 분할 신청을 60일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 되면서 지법 변경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3번은 맞는 말이고요. 4번, 지목변경 할 때, 자, 그 서류를 소관청에관련된대요 그러면, 시도지사 확인 X. 자, 시도지사 확인이 아니라, 소관청 확인입니다. 소관청이 갖고 있으면, 소관청한테 확인을 받아야죠. 확인을 받으면, 제출에 대신할 수 있어요. 제출하지 않고, 확인받고 넘어갈 수 있다, 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지목변경만 그런 게 아니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무슨 토지 이동이든, 소관청 관리해? 그럼 면 확인해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할 필요 없다. 그래서, 시도지사 확인이 틀린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 넘어가시면 자 84페이지에 자 개정사항 좀, 좀 모아놨습니다. 자맨 위에 84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몇개 있어요.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개 중에 1번이 개정된 건데요. 자 허가신고 동그라미 자 허가신고 동그라미 자 허가신고 동그라미 자 신고 동그라미 허가 동그라미 허가신고 허가신고 허가신고 허가 신고. 다시 자 산지용 허가 신고, 일시사용 허가 신고, 자 건축 허가 신고,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해서 각종 허가 신고를 받았어요. 그럼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요. 이때 조심하실 게자 지목변경, 지목변경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목변경 X. 자 등록 전환할 때 반드시 지목변경해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지목변경 상관없이 허가 신고를 받았으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아, 요거 개정된 거니까 꼭봐놓으세요 자, 사실상 형질변정됐는데 지목변정할 수 없다. 그러면 등록전할 수가 있다예요. 자, 지목변정할 수 없는 경우도 등록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목변정을 해야 된다. 그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등록전환 신청 대상은 형질변정됐다, 허가신고 받았다, 그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게 등록전환입니다. 임야대장에서 투지장으 넘어가는 거. 그 중에 요건을 좀 완화해 준 겁니다. 지목변정을 반드시 요하지 않는다. 하는 걸로 음, 허가 신고 받는 게 힘드니까 어, 허가 신고 받았으면 됐다 해줄게 라고 좀 느슨하게 좀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자, 분할의 경우에는 개발이 허가 대상이 고 분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뭐부터 하냐 허가를 받은 이후에 자 후재동란이 허가 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틀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 진짜 분명히 찍어줬어요 지금 자 분할 신청한 이후에 허가 받을 수 있다 OX X예요 거꾸로 해요 허가 받은 이 후에 분할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어법이 지금까지 문제 보셨다시피 앞뒤 전후 위아래 이등거대 그러니까 이거 후가 있으니까 앞뒤를 바꾸겠지 뭐. 그래서 문제 들딱 좋은데 아직 안 나왔어요. 최근에 개정사항이니까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할 수 있다. 그렇죠? 할수 있다요. 하여한다 아니에요. 할수 있다. 분할 추가할수 있는 거지 뭐. 근데 분할을 해야 되는 게 60일짜리 가 하나 있어요. 분할 해야 돼. 60일돼. 일부 형질변경. 일부 형질변경이면 6 0일에 분할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 대신에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받고 와. 허가 미리 받고 와. 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해. 이렇게 정해놓은 순서를 정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올해 개정된 사항 있죠. 올해 개정된 사항. 잡혀보세요. 자, 토지가 아, 두 필지가 있어요. 자, 두 필지가 있는데 자 소유자가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 임야. 여기도 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병하면 임야 되고요. 지목이 동일하죠? 그러면 지목 동일하니까 합병되고 소유자도 동일하니까 합병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여기에 자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저당권은 일부 형성이 안 되니까 일부에 안 되니까 합병이 제한됩니다. 저당권 안 돼. 만약에 전세권이 있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용의권이 있으면 합병이 지정이 없고, 기 외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대신에 모든 토지에 동일 저당권이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고, 모든 토지에 동일 신탁이 있으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됐어. 그건 됐고, 됐고. 자, 지금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자, A가, A가. 보니까 이 사람, 이땅 소유자인데요. 이 사람 제주도 산대, 제주도. 그죠? 이것도 A 걸로 되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서울 산다고 돼 있어. 그죠? 네.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예? 네? 자, 참고로 주민등록번호는 같아. 그죠? 그럼 같은 사람 다른 사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합병해 준다 안해 준다. 자, 원칙적으로는 안해 준다. 주소 다르시네. 본인 맞으신가? 안해 줘요. 그죠 자, 그 대신에 요번에 개정된 게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른 경우 어떻게 된다? 제한된다. 이 원칙인 거예요. 주소 다르면 같은 사람 같아도 안해 준다. 서류가 안 맞네? 안해 줘. 다만, 여외 나온 거죠? 요번세 새로 계정 이거예요. 다만, 다만, 자, 소관청이 접수를 받고 보니까, 확인이 된다. 확인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런 걸로 확인이 된다. 본인 맞는 것 같다. 자, 이 확인을 했으면, 자, 이때는, 제외한다. 제외하니까, 이거는 합병을 해주겠다. 주소달라도 해주겠다. 그럼 뭘로 확인하냐?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으로 표초본 요거를 전산으로 확인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거 내초이 보는 거음대로 보는 거이 동의를 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라 그래요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어떻게 요 첨부하도록 그래서 이걸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돼서 본인 맞으시네 주소가 바뀌었구나 요거 아직 안 바꿨구나 본인 맞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합병해 줄게 라고 예외를 준 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이거 정리 꼭 하셔야 돼요 올해 올해 7월 달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는 적용이 될수 있어요 자, 주소가 다르면 합병해 준다 안해 준다 안 해주는데 확인이 되면 해줄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개인이면 주민등록초본으로 간다. 여기까지. 지금은 달라도 확인되면 해주겠다. 개정상입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내려갑니다. 23번. 자, 23번은 뭐 쉬운 거죠. 토지 이동 종목이요. 신규 등록, 분할, 뭐 지목 변경 등록전하 있는데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권리가 바뀐 거니까 토지 이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바뀔 수 있지만 이걸 토지 이동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일단 85페이지 24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24번. 24번에 1번에 보시면 신규 등록은 새로 등록된 토지 새로 조성된 토지를 등록하거나 등록이 누락된 걸 새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요게 신규 등록이죠. 자 요것도 60일짜리입니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짓말 치면 1년 처만해요 거짓말 치면. 자 만약에 게을리했다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게을리했을 때 과태료 그런 거 없죠. 거짓말을 쳤다 이건 너무 나쁜다.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입니다. 이건 징역 벌금. 자 3번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예,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신규 등록은 촉탁 사유가 아니다 아주 거의 그냥 정답으로 정해져 있어요. 3번이 답이고요. 4번에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가 자, 준공검사 확인증 그거 내모쳐 보세요. 준공검사 확인증 자 신규 등록 공사를 내가 했다 매립 사업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요걸 제출하면서 내 거다. 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세개더 써봅시다. 준공검사 확인증 말고 뭐 있을까? 판결, 판결. 법원의 확정 판결, 판결. 판결도 가능하겠죠? 판결. 자, 공사 준공검사 확인증이 나왔는데 다툼이 있으면 재판을 하겠죠. 그래서 판결, 판결. 또뭐 있죠? 무슨 장관이 있는데? 돈만 지는 장관 누구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네 거다. 지자체한테 주는 거지. 기재부 장관의 협의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요. 그 밖의 소유권 증서 되게 쉽죠. 그 밖의 소유권 증서, 그 밖의 소유권 증서. 거기 등기상 증명서가 있을까? 없을까? 등기상 증명서는 없죠. 신규등록에 등기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등기상 증명서 X라고 하면 되겠죠. 등기상 증명서는 안 됩니다. 신규등록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준공검사고요.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장관. 그밖에 네, 그 소유권 증서고 등기상증명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5번 보세요. 신규 등록할 때 이런 첨부된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 밑줄 자, 지적 소관청이 관리한대요. 그럼 소관청이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어, 요령을 드리면 신규 등록에서는요 등기가 나오면 답이에요. 그냥 신규 등록에 등기가 나오면 틀렸지. 뭐 바로 틀린 겁니다. 자, 25번 넘어가죠. 25번. 자, 25번에 1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 분할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래요. 그럼 분할 신청 허가받아요? 분할 신청하고 허가받아요? 허가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하죠. 순서 바꿔놨죠?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예. 예, 잘 만들었죠? 예, 잘 만들었어요 예, 예상 예상 문제 이거 1번 지문 잘 받으세요 두 번째 소유자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자, 유지 거기다가 공공사업 쓰세요 공공사업 공공사업으로 합병을 해야 되겠다 이거 60일입니다 공공사업이면 합병도 60일 의무가 발생합니다 둘다내 땅이니까 원래 합병은 자유인데 공공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 부지라든가 이럴 때는 합병을 해줘야 돼요 이때 60일 이내 합병 신청해야 됩니다 자, 3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정 허가 신고 나왔죠? 개발행위 허가 나왔죠? 자, 지목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렇죠? 지목변경에 상관없이 등록 전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은 일부 형질 변경 밑줄 치세요. 자, 일부 형질 변정. 자, 2번은 90일이 아니라, 삼 60일, 60일. 예, 90, 2번은 90일이 틀린 거예요. 예, 60일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맞죠? 일부 형질 변경이면 60인의 분할 신청 하여야 한다. 하 한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이 왜 틀렸을까요?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됐어요. 자, 왜 틀렸어요? 자, 회복 신청할 수 없다. 자, 회복 신청이 아니라 소관청이 회복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회복 신청은 없습니다. 말소 신청이 90일이에요. 지금 회복이니까. 회복 신청 자체가 틀린 거예요. 90일도 틀렸고. 그래서 25번은 4번 맞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86페이지에 축척 변경이 나옵니다. 축척 변경. 자, 칠판 보세요. 자, 축척 변경 절차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요 그림도 우리 교재 있어요. 앞쪽에 있는데, 이따 보시기로 하고, 자, 혀 보세요. 축척을 바꿉니다. 자, 우리 축척 다시 외워볼게요. 제일 많이 쓰는 축척은 1200분의 1. 자, 곱하기 2하면 600분의 1. 나누기 하면 2,400분의 1. 그죠? 예. 이거를 뭐 이렇게 해놨더니 곱하기 나누기 했더니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대. 그럼 곤란해 지금. 예. 자, 1,200, 600, 2,400. 그죠? 그 다음에 임야도에는 3,000, 또 6,000. 그죠? 자, 제일 많이 쓰는 건 6,000. 임야도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두개 추가된 거 있죠? 500분의 1. 또 하나, 1,000분의 1. 1 있어요. 이렇게 까지 지적도에는 7개를 다 쓰고, 임야도는그 중에 두개를 씁니다. 자, 이게 변경돼요. 그럼 올라가요, 내려가요, 둘 다요. 자, 축적 변경은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건 없어요. 정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한다. 그죠? 자, 도면이, 도면이, 예를 들어서 6천분의 1짜리 도면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도면의 토지가 조그맣게 그려질 수 밖에 없죠? 이거를 10배 키워. 10배 키우면 600분의 1입니다 600분의 1. 그러면 이 토지가 10배 커져요. 이렇게 커지는 거, 이게 축적 변경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도를 확대한 게 아니라 새로점 점, 점, 이 점이 경계점 이 경계점에다가 표지를 설치하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이 표지를 가지고 측량을 해 측량하면 자 뭐가 나오죠? 면적이 나와 이 면적 증감이 생기겠죠 이 면적 증감에 대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소관청에 돈을 뺏어가 면적이 줄어들면 소관청에 돈을 줘야 돼 이게 청산금입니다 이 청산금으로 주고받고 해야 돼요 땅값이 다르니까 계산을 다 따로 합니다. 그 절차를 여기다 해놓은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그럼 축적 변경은 도면을 새로 그리겠다. 정밀성, 도면의 정밀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도면의 통일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적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제일 큰 축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통일해서. 이런 것 때문에 축적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소유자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할수 있어요. 자, 대신에 신청이든 직권이든 동의를 먼저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도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자 그다음에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동의 의결 승인 순서대로 소유자 전원 동의는 힘드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의 또 당황하는 표정을 제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앞으로 잠깐 가보시면 우리 교재 64페이지 가보세요 64페이지 가보세요 자64 자 64페이지 가보시면 그려져 있죠? 네, 다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우리 기본서에도 제가 넣어드렸고 각종 프린트 같은 것도 많이 드렸고 했기 때문에 네, 아니면 이거 보시면 돼 지금 자 64페이지 보시면서 계속 보세요 자이 순서는 아래됩니다 동의, 의결, 승인이에요 그래서 동의서와 의결서를 시도사한테 제출해야 승인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시, 도사한테 승인받는 경우 3개 있어요? 반, 반 지, 지, 지, 축, 지, 축, 축, 축이 뭐예요? 축 뭐예요? 축첩번죠 그죠 반지쪽 축접변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동의서, 의결서를 제출하면서 승인 신청하면 시도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이때 자, 동의는 그 동네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위원회 의결해요. 자, 이 위원회는 소관청 친구들이요. 에 자, 소관청 친구들 몇 명? 다섯 명에서 열 명, 열 명. 자, 그럼 어떤 애들이냐? 돈 많은 애 없는 애, 돈 많은 애 토지 소유자. 자, 공부 잘하는 애못하네 공부 잘하는 애 똑똑한 애 전문 지식가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섯 명에서 열 명인데 자돈만내가 세요? 공부 잘안 했어요? 돈만은애요죠돈 네. 많은 애 토지 소유자가 2분의 이상 들어가게 돼 있고 열 명의 2분의 1이면 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섯 명 이하 소유자면 전원 다 넣어주게 돼 있어요 소유자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회의를 열었는데 제일 이쁜 애가 있어? 그게 뭐 시켜요? 위원장 소관청이 위원 중에 위원장을 지명한다 돼 있습니다. 얘네들이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그거 가지고 시도사한테 승인 신청을 넣어요. 그러면 시도사가 승인 내주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무슨 공고? 시행 공고. 그래서 여기다가 지체 없이라고 쓰세요. 승인과 시행 공고 사이가 지체 없습니다. 지체 없이. 자, 승인하면 지체 없이 시행 공고를 합니다. 시행 공고를 했어요. 자, 시행 공고 자체는 20일 이상 해줘야 돼요.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사실 자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해줍니다. 공고했으면 그날부터 20일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고 일로부터 자 30일 이내. 자 공고 일로부터 자 30일 이내. 공고 일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 여기 보시면 표지 표지 표지 표지 여기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자 이거 누가 설치하냐 소관청이 설치한다면 틀려요. 이건 소유자나 점유자가 소유자 점유자가 내땅 여기 하고 말뚝 박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30일 이내 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현재 점유하는 경계 딱 여기까지 내땅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소관청 설치 X라고 쓰세요. 소관청 설치 X 소관청이 설치한다면 틀려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표지를 설치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땅 여기 라고 말뚝을 박아요. 그러면 땡겨서 박아요 밀어서 박아요? 밀어서, 밀어서 박아요. 밀어서 박으면 옆에 땅도 밀겠죠? 걔랑 나랑 밀다가 만나면 싸우죠? 자, 며칠? 30. 30일 동안 싸우는 거예요. 저, 더 싸우면 누구 하나 사구나. 그래서 적어도 30일 이내에 알아서 설치해라. 30일 이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공고 1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시행 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자, 공고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표지를 설치한다. 그죠?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그럼 설치한 걸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합니다. 측량하면 뭐가 나오죠? 면적, 면적,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그 경계점 표지로 측량을 했더니, 측량한 거에 따라서 면적이 납니다. 자, 증감 면적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옵니다. 예, 이 증감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 이내이거나,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하지 말자. 라고, 전원 합의. 자, 전원의 동그라미. 전원 합의가 있으면 청산 절차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청산을 하게 되면 그 증감 면적에다가 가격을 곱합니다. 이 가격은요, 자, 몇 번지는 1제곱미터당 5만원, 몇 번지는 1제곱미터당 10만원, 이렇게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 가격은 이 소관청이 조사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의결하게 돼 있어요. 소관청이 결정하면 욕 먹어요. 그 소관청은 뭐만 한다? 조사해서 위원회로 떠넘겨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소관청이 욕먹기 싫으면 어디로 보내요? 위원회로 보내요. 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야, 이거는 5만원, 이건 6만원 결정했으면 그 증감 면적에다 어떻게 한다? 곱해. 자, 곱해서 결정하면 청산금이 나옵니다. 너는 100만원 내라. 나쁘고지. 너는 200만원 받아가라. 수령통지. 그쵸? 자, 청산금이 결정됐으면 얼른 어떻게 해요? 공고합니다. 자, 공고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하죠. 자, 공고하면 소유자들이 와서 봐요 안 봐요. 자,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알려줘야 돼. 자, 너돈 내라. 납부고지. 돈 받아가라. 수령통지. 요거를 20일에 해주는 거예요. 다시 자 출판 보시면 청산금 결정 공고는 며칠 이상? 15일 이상 하고요. 그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납부고지. 수령통지 이렇게 돼요.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청산금 공고일로부터 2 0일 내. 네 그렇죠? 납부고지 수령통지. 그럼 여러분한테 납부고지가 왔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납부고지가 왔어. 이 말은 돈 내라고 왔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한달 이내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 돈을 내야 돼요. 납부를그 <웃음> 됐죠? 죠 네. 만약에 수령통지가 왔어. 돈 받아가래. 돈한 500만 원 받아가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달 이내 이의신청. 왜? 천만 원 달라고 더 달라고 그렇죠? 이신청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받겠다 그러면 6개월 이내 소관청이 지급하니까 받아가면 되는 거죠 돈이 실제 왔다 갔다 하는 건 6개월이고 이 신청은 둘다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에요 자, 이 신청은 소관청이 합니다 그럼 소관청은 곤란하죠? 골라놓 어떻게 요 위원회. 에래서 여기서는 소관청이 위원회로, 위원회로, 위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역시 한 달이네, 한 달이네. 의결을 해서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한달이내 심의결. 그럼 결론적으로, 자, 여기 보시면, 6개월, 6개월, 1개월, 1개월 그래서, 6611. 이렇게 돼요. 6611. 이렇게 돼요. 날짜 끝났어요. 자, 날짜는 20, 30, 15, 20, 6611. 이거 끝이에요. 그럼 마지막 확정 공고는 그냥 지체 없이. 그죠? 자,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여기도 지체 없이고, 여기도 지체 없이. 자, 확정 공고 앞에도 지체 없이, 확정 공고 뒤에도 지체 없이. 자, 확정 공고는 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 확정 공고 하면 또 지체 없이 장부 정리하고 등기소에 얘기합니다. 근데, 자, 원래는 등록을 해야 토지 이동인데, 좀 땡겨서 이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본다. 간주를 해준 거죠. 다시 원래 토지 이동이란 건 장부에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토지가 너무 넓으니까 어느 땅은 오늘 등록하고 어느 땅은 내일 등록하고 날짜가 달라져. 그러니까 이날 공고 쳤어. 이날 다된거로 쳐라고 간주를 해준 겁니다. 본다. 본다. 간주 규정이죠. 그래서 여기 6개월 조심하세요. 6개월, 6개월인데 자, 여기서는 납부라는 것은 소유자가 돈을 내는 거죠. 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았으니까 그날부터 6개월 내내 는 거고요. 소관청은 통지를 했겠지. 소관청이 우리한테 준다고요. 소관청이 지급해. 소관청 입장에서는 통지를 했으니까. 그날부터 6개월 내내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받은 날. 여기는 한 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돈 주는 사람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요. 돈은 무조건 6개월입니다. 자, 이거는 소유자 입장에서 이의 신청하니까 소유자는 나쁘고 지는 수령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받은 날로부터 둘다 1개월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위원회를 1결에 넘기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6612. 자, 이걸로 축첩 변경 절차를 쭉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럼 물론 당연히 까먹겠죠. 자 그러면 자 가로 넣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가로 넣기자 가로 넣기에 지금 동그라미 4번 보이시죠? 4번에. 자, 앞에서부터 볼까요? 잡혀보세요. 의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거죠.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렇죠? 일단 그 동네 사람들 3분의 3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승인을 받는 거죠.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무슨 공고? 시행공고. 자, 며칠 이상? 20일 이상. 또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자, 누가 설치해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죠. 자, 설치한 걸 가지고 뭘 한다? 측량, 측량. 측량하면 증감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설치하고 측량한다. 자, 청산 절차가 중요합니다. 자,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자, 조사합니다. 누가 조사해요? 소관청이 조사해 소관청이 조사해서 결정하면 욕먹죠? 욕먹으니까 어디로 보내? 위원회에 제출해서 의결하지요. 그 가격을 증감면적에 곱해서 정산금을 산출합니다. 너는 100만 원, 너는 200만 원. 자, 그럼 결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공고하는 거죠. 자, 무슨 공고? 청산금 결정 공고.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가 진행되는 거죠. 자, 납부는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고. 자, 수령은 우리는 받는 거지만 소관청은 주는 거죠. 예, 돈 주는 사람, 소관청이 통지를 했어. 자,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 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소관청 우리한테 지급하는 거죠 우리는 수령하는 거고요 자 초과가 했거나 부족했거나 그러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먹거나 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죠 자 납부지급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납부지급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 근데 납부지급이 완료되지 않고 자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네요 그죠 어디다가 지적 소관청에 이신청합니다 소관청은 이 지역 봐서 곤란하죠? 곤란을 어디로 보내? 위원회로, 위원회로, 위원회로. 보내서 한 달이나 도 결정하죠. 거기까지. 자, 밑에 정답 다 있어요. 그러면 확정 공고. 자, 지체 없이 확정 공고했어요. 그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다된 걸로 본다. 라고 했죠. 그 다음 위원회는 몇 명이요? 다섯 명에서 열 명의 소관청 친구들인데, 소유자가 그 중에 2분의 1장 들어가죠. 자, 공부 잘하네. 전문 지식 가진 자. 그죠. 또돈 많은 애. 토지 소유자. 중에서 소관청 위촉하고 그중에 한명딱 찍어서 뭘 받는다 위원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86페이지 아래쪽에 쭉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맨 밑에 맨 밑에 자 니은 보세요 니은 맨 밑에 니은을 보시면 청상급 납부비 지급이 완료됐을 때자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적 변경 시행 공고한다 자왜 틀렸어요 확정 공고죠 돈 주고 받고 다 끝났으면 다 끝난 거지 뭐자다 끝났으면 확정 공고 자맨 처음 공고는 시행 공고 두 번째 공고는 청산금 제일 중요한 거 돈이죠 다 끝나면 확정 공고 그래서 공고가 세개 나옵니다 세개자 다시 한번 자 실패 보세요 공고 공고 공고 공고 세 개예요 자 시작하면 시행 공고 자 제일 중요한 거돈 청산금 결정 공고. 다 끝나면 확정 공고. 요때 토지 이동 된 걸로 본다. 그죠? 자, 여기는 20일 이상 30일 이내. 여기는 15일 이상 20일 이내. 요거는 지체 없이. 그죠? 공고 세 개를 기준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자, 참고로, 자, 시험에서는 얘네들 좋아해요. 청산금 좋아해요. 정, 돈 돈좋아해 돈, 돈. 그 다음에 위원회 좋아해요. 위원회, 위원회. 요두 가지로 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26번 한번 볼게요. 26번. 자, 26번 보시죠. 자, 26번 가로 느낌이죠 자, 20번에 점 보시면, 첫 번째 점 보시면, 소관청이 납부고지 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 이게 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런 데다가 뭐, 30일, 그럼 틀려요. 30일, 그면안 됩니다. 그래서 1개월, 1개월. 두 번째, 소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를 받았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내는 거지. 돈 내는 거는 6개월, 6개월. 6개월이 내됩니다. 야 그래서 외우실 때6611 그대로 외우세요. 자, 27번 보세요. 27번. 소관청은 축첩 변경을 하려면 자, 소유자 동의 받죠? 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전체 동의는 어려우니까 3분의 2 정도면 시작합니다. 또, 축적변적위원회 의결을 갖춘 다음에, 승인 나왔네? 자, 누구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죠, 승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입니다. 자, 승인 받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 축, 행. 지축행. 아, 다시, 다시. 반지축, 반지축. 지축행이 아니라 반지축이죠, 반지축. 반지축. 지축행은 뭐예요? 도시개발서, 도시개발서 지축행이고, 승인받는 거는 반지축, 반지축. 승인받으니까 축하하잖아요. 자, 반지축, 반지축.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시면, 축첩변경시행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 시행공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30일 이내 현재 점유하는 경계니까, 밀어요, 땡겨요. 밀어, 밀어. 나 여기까지 점유하고 미는 거죠. 여기 30일 동안 싸우는 겁니다. 30일. 됐습니다. 자, 또 넘겨 볼까요? 자, 넘기시면 이번에는 지적 정리가 나옵니다. 자, 넘기시면 자, 88페이지에 지적 정리 나와 있죠? 자, 실판 봅시다. 자, 판 보세요. 자, 의외로 지적법에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역시 앞에 교재 교재 앞부분에 그림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또 불안하니까 보고 가죠. 예. 앞으로 가시면, 제가 65페이지에다가 이거 그림 넣어놨습니다. 65페이지. 자, 이 부분을 지적법 공부하실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머릿속에 뭔가 그려진다? 자, 여러분 평생에 그런 날 오지 않아요. 예. 절대로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쭉 그려지면서 뭐 대충 감이 잡힌 것 같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부분 부분 이거 나오면 저게 생각나고 저거 나오면 저게 생각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답을 맞추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쫙 그려져 가지고 뭐 내년에 강의하시게 어안 돼요 그게 안돼 그럴 리는 없고요 그죠 뭔가 이렇게 답을 맞췄는데 옆에서 야 어떻게 맞춰서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고. 답이 이거 같은데 맞춘 거지.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알겠다. 그런 느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더 정리하면 될것 같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 볼 때까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가는 거지. 공부하다 끝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끝내면 끝나요. 끝내면 그때는 그거 한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간다.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자, 이 마지막 에 지적 측량, 요, 요, 들어가기 지적 정리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제가 뼈대를 두 개를 잡습니다 토지 표시 나오면 토지 이동. 토지 표시, 토지 이동. 그죠?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결석. 그죠? 자, 그러면 토지 표시는 어떻게 해요? 조사 측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 나왔 네, 소유자. 그럼 소유자는 등기, 등기, 소유자는 권리죠? 권리는 권등기. 등기, 등기, 등기, 등기. 그죠? 자, 이거 가지고 뭘 정리해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두개샵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자, 토지 이동,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 외웠죠? 네. 토지 이동. 자, 얘는 소유자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 두개 바꾸면 안 됩니다. 이 결의서가 나와야 어떡한다?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자, 만약에 이 결의서랑 다르면 이거 잘못됐으니까 직권정정 들어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날라가면 이거 가지고 복구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구자료에서도 나왔어요. 죠 그렇죠? 네. 자, 결의서 나오면 지적금 정리한다. 그죠? 그 다음,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 가지고 정리하는데, 예,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 여기 있었죠? 신규 등록. 그 다음에,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아무리 등기 완료 통지가 와도, 자,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고, 자, 없고, 동그라미 시고 거꾸로 등기소에다가 야, 니네 토지 표시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합니다. 불부합 통지써 있죠? 불부합 통지. 자 소관청 입장에서는 등기부를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짜로 조사합니다. 무료로 조사해서 어, 소유자가 다, 다른데? 라고 하면 직권으로 장부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소유자한테 신청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조사에 동그라미 치시고 무료라고 쓰세요. 무료. 자, 소관청이 등기부를 알아서 떼어보는 건 언제든지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 떼어볼 때는 돈 내야 돼요. 네, 소관청은 등기 떼어볼 때 무료로 조사해서 어, 소유자가 안 받네 라고 하면 직권정리하거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있죠. 그렇죠? 소유자는 요 정도예요. 다음에 토지 표시. 자, 일로 나옵니다. 토지 표시는 토지 이동인데요. 자, 토지 이동은 분할, 합병, 신규등록, 등록전환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관청이 직권하지. 자, 직권으로 하려고 하면 막 하겠어요? 계획을 세우겠어요? 계획 세우겠지. 이 계획 이름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하고 조사부 쓰고 조서 조사 쓰고 결의서. 결의서 만들어서 지적금을 직권 정리한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신청을 소유자가 하는데 딴 애들이 신청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대위 신청 대신하는 거죠. 자 대신 신청한 경우가 공주 국채 있어요. 자 공주는 부지런히 게을러 게을러니까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 국채. 그다음에 측례는 특별히 소유자는 못 한다. 이건 사업 시행자가 하겠다. 자 언제부터냐? 착수 신고, 변경 신고, 완료 신고 이 신고를 15일이 나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착수 변경 신고되면 그때서부터는 소유자는 손겨라 우리 시행자들이 한다. 하고 싶으면 어떡 하냐? 요청해라. 요청해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도시개발사업 측례입니다. 그쵸? 그래서 딴 애들이 신청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됐어요. 정리된 이후에는 등기소에다가 뭐예요? 등기촉탁 소관청이 등기소에 이게 토지표시 바뀌었다. 니네도 고쳐라. 라고 알려주는 걸등기촉탁이라고 하고 소유자한테 이거 모르시지? 우리가 직권을 했어. 그러니까 이건 소유자도 알아주셔. 라고 직권 정리 후에 통지합니다 자,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자 등기가 필요 없으면 7일 이렇게 돼요. 등기 등록까지 하면 15일이고 자 등록하고 끝나버리면 7일입니다. 그럼 등기가 필요하다. 그럼 등기서에 보냈다가 온 거예요. 등기서에 보냈더니 등기서 다 마쳤다고 다시 돌아왔어. 그럼 등기 완료됐다는 통지서가 돌아온 날. 자, 등기 신청한 날 아니에요. 신청서 접수한 날 아니라 신청하고 돌아와서 완료 통지가 접수된 날. 자, 그 날로부터 15일 이돼 소유자한테 알려줘 이건 갔다 올 필요 없죠. 바로 등록하고 오늘부터 바로 7일이에요. 소유자한테 사후통지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자, 정리 후에 두 가지 절차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촉탁은 등기소에 자, 뭐에다 살려주죠? 토지표시, 지적법은 표지적이니까, 지적법 정리했으니까 등기소도 알아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뭐 제외하고 신규등록제입니다.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사회가 아니다. 지금 등기가 없다. 그죠? 자, 요 정도 하면 지적정리내용 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왠지 뭐저 혼자 정리한 것 같은데 자 예, 크게 두개 뼈들 보시고요 그럼 이제 신청을 다른 애들이 해준 경우가 나옵니다 자 가보세요 자 88페이지 자 시험 당일날 가면 하루 종일 시험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이제 2시 됐는데 벌써 지치면 어떻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자 예, 힘내시고 다 끝났어요 예, 옆에 보세요 제 예상컨대는 20분만 더 20분만 지금 2시잖아요. 3시까지 할까요? 네, 알아서 할게요. 예, 20분만 더할 건데. 자, 앞에 보세요. 자, 원래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신청하고, 신청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직권을 하는 거다. 근데 딴 애들이 신청한 경우가 두개 있다. 그죠? 자, 공주, 국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부터 나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시행자가 자,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에 동그라시고 자, 이 신고는 15일 동안해주세요 15일, 15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소관청한테 신고합니다. 자, 시도지사 X 치시고, 요거 지적 소관청으로 바꾸셔야 되죠. 우리 주인공은 항상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시도사는 승인만 잘 생각하시면 돼 승인, 승인, 승인. 반지축. 자, 15일은 맞고요. 시도사.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에 착수 변경 신고가 됐대요. 그러면 완료될 때까지는 소유자는 원하면 직접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청이죠. 신청하도록 요청이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요청. 했습니다. 자, 다음 디귿 보시죠. 디귿 보시죠. 자, 농어촌 정비사업.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에요. 자, 시행자가 토지동 신청을 했다. 토지 이동은 형질 변정 등 공사가 착수된 때, X 치시고, 준공된 때. 자, 착수된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공사가 끝나야지. 이제 시작돼가지고는 토지 이이안 되는 겁니다. 공사가 준공된 때, 된때에 이루어진 걸로 본다. 준공된 때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리을의 공공사업 보이시죠? 공, 자, 공공사업에 공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공. 공, 예.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 그러면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자, 이럴 때는 사업시행자가 대유할 수 있어요. 자, 맞는 말이죠? 그럼 이따 주 한번 써볼까요? 주, 주, 주, 주. 주 한번 쓰시고,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자, 공동주택부지죠? 자,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더 좋아요? 왜 좋아요?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은 뭐가 있다? 관리인, 관리인, 관리인, 관리인이 있어. 그럼 관리인이 내 대신에 해준다고. 그죠? 자, 만약에, 만약에 공동주택부지에 관리인이 대신한다. 관리인 없으면 어떡하죠? 대표자, 대표자. 관리인 없으면 누가 있다? 대표자. 자, 또는 사업시행자. 또는, 또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 거기 뭐가 있겠어요? 장이 있겠지. 국가의 행정기관 장, 또 지자체 장. 장들이 대신한다. 장. 그럼면 채는 뭘까? 채. 채권자. 자, 채권자. 채무자가 망했거든. 채무자가 망했으면 채권자가 대신한다. 그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공주, 국채. 자, 공주, 국채가 뭐다? 대위신청이다. 공주는 게으르니까 대신해준다. 그게 대위신청이에요. 됐습니다. 요게 대비 신청 됐고요. 자, 그 밑에 28번 문제 한번 볼까요? 28번. 자, 28번은 도시개발사업이죠. 자, 도시개발사업, 각종개발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 또는 농어촌 정비사업에서 시행자는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신고하죠. 자, 신고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한테 신고하죠. 자, 며칠. 며칠, 15일, 15일, 15일 15일 소관청에게 15일 이내 신청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다음, 자 89페이지로 올라가세요. 자 89페이지 맨 메뉴에 보시, 보시면 지적 정리와 소유자 정리 하고 나옵니다. 음, 89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 자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랬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음, 등기 완료 통지서나 이런 걸로 정리합니다. 그 밑에 정정 나옵니다. 자, 정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청정정이 있고, 직권정정이 있죠. 자, 신청정정은 요즘 잘안 나와요. 자, 문제는 직권정정이죠. 자, 직권정정 사이가몇개 있어요? 많아, 많아, 그러지 말고. 예. 자, 열 개가 지금 나와있죠? 열 개. 자, 그 중에 A에 보시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네모. 자, 오늘 진짜 이만하고 외울 때 됐어, 이제.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다르면 어떻게한다 직권정정. 아니, 지적공부가 이거랑 다르면 잘못 쓴 거예요. 자, 잘못 썼다. 직권정정. B하고 C하고 묶으세요. BC. 자, BC 묶으시면 공통점은 면적. 자, 면적 증감 있으면 못 건드려요. 면적 증감이 없으니까. 이 정도는 직권을 건드리겠다. 그 다음에 E에 보시면 지적 측량 성과 네모 치세요. 지적 측량 성과 네모 치시고, 측량 성과와 다르면 직권정조 하겠죠. 자, 다음 F에 보시면 지적위원회 의결 네모 치세요. 지적위원회 의결. 그래서 네모 지금 세개 쳤어요. 결의서, 측량 성과 의결. 자, 요세 가지와 잘못됐을 때는 직권으로 건, 건들 수 있어요. 자, 나머지들은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잘안 나오니까 요 정도 보시고요. 자, 맨 밑에 제2에 보시면, 등록 전환 보이세요? 등록 전환. 등록 전환 때,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 될 면적. 차이가 나는 거죠? 오차 허용범위 이내, 동그라 이내. 오차 형범위 이내, 자, 이내. 자,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이내. 초과, 동그라미 초과. 자, 초과하면, 임야 대장 면적을 직권정정이요신청정정이요 직권정정. 아까 본 거죠? 그래서 등록 전환에 써놓은 거를 여기다 한번더 써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면 되고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90페이지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90페이지 중요하게 나오죠. 자, 90페이지 보시면 소관청이 잘못을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죠. 이때 사유란에, 자, 여기다 동그라미, 사유, 사유. 자, 대장에 사유란이 있었어요. 등록 전환이라든가 뭐 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 사유가 있었죠. 이 사유란에 다가 뭐라고 적어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자, 거기다 별표 치세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여기다가 빵꾸를 뚫어가지고 시험을몇번 냈습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이거 고칠 거다. 라고, 자, 어디다 쓴다? 사유란에 사유라인 씁니다. 사유란에다가. 대장 사유란에다가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유자한테 정정 신청하셔라고 통지를 미리 하는 거죠. 다만, 자, 여기에 따라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면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권 정정이 되니까 미리 통지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우리한테 열람해줄 때, 자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또는 흑백 반전으로, 자딱 알아볼 수 있게 해주게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우리 30번 문제에자 3번 질문 보세요. 자, 91페이지 30번 문제, 3번 문 보시죠? 3번에 보시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 밑줄, 자, 등본을 발급 밑줄, 자,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흑백? 반전으로. 자 거기 네모 치세요. 흑백 반전. 붉은색 네모 치세요. 붉은색, 붉은색. 자요거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붉은색. 이거를 고딕체로 됐어요. 고딕체. 고딕체 아니라 붉은색, 붉은색. 자 30번에 4번 보세요. 자 30번에 4번 보시면 등기된 토지지역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내용이 토지소유자 X. 자, 30번에 4번에 보시면 토지표시. 토지표시 X 치시고 토지소유자. 자, 토지 표시를 X, 치시고, X 치시고, 토지 소유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면 등기, 등기, 등기. 등기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걸 토지 표시로 싹 바꿔둔 겁니다. 30번에 4번이죠. 자, 29번 뛰어넘었죠? 자, 29번. 29번은 직권정정 문제가 나옵니다. 자, 29번 직권정정. 직권정정하는 경우가 아닌 거고를 해요. 자, 잘못 입력됐다. 아, 측량 성과 다르다. 직권정정이죠. 근데 3번은 포인트가 뭐예요?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래. 이건 직권을로 가면 큰일니다 남의 토지 면적 을막 고쳐놔, 큰나죠 면적 증감이 있으면 직권으로 못 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또 넘어가 보죠. 자, 91페이지에 소유자 정리가 나옵니다. 91페제 소유자는 등기죠? 자, 등기, 등기, 등기. 소유자는 권리니까 등기. 단, 신규 등록에서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자, 네모지세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가 지적공과 딱 맞아야 돼. 자, 이게 안 맞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거꾸로 등기소에다가, 이거 토지 표시 안 맞아요. 라고 등기관한테 통지를 거꾸로 해줍니다. 이 통지를 불법 통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음 소관청이 필요하면 등기부를 공짜로 떼어봅니다. 수수료는 무료로 하죠. 자 근데 안 맞아 자, 소유자가 잘못 써 있어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소유자에게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낮자 동라미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좀 다르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 지적근부 정리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네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관청이 필요하면 등기를 공짜로 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유자 정리는 이 정도가 다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기시면. 자, 92페이지에 31번 문제가 나와있죠. 31번. 31번. 아, 틀린 거 찾기죠. 자, 31번에 1번 보세요. 자,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재장 면적과 등록 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5차 형범위오요 이내. 이내. 자, 많이 틀려요? 조금 틀려요? 조금 틀려죠그 뭐 옛날 거새 거. 새 거. 세거. 자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번 맞죠? 2번 소관청은지적권 등록상의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네모.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나왔죠? 자, 이것과 다르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결의서가 다르면 직권 정정. 자 3번 소유자 동그라미. 3, 3번 소유자. 소유자 변동이다 그러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맞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자, 4번 보세요. 토지 이동 밑줄세. 4번에 토지 이동. 신규 등록은 제외하고, 토지 표시가 바뀌었대. 그럼 등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합니다. 신규 등록은 제외. 그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5번 보시면, 자,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한 소유자, 소유자 나왔죠? 소유자. 신규 등록 소유자는 등기, 등기, 등기. 틀렸어요. 자,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없으니까. 자, 뭐가 있죠? 뭔 장관이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또, 매립사업에서 준공검사 확인서, 그 다음에 한판에서 판결, 그 밖에 소유권 증서, 그런 걸 내야 돼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지적정리 후 통지. 자, 통지 동그라미 합시다. 통지. 자, 이 통지는 소관청이 소유자한테 통지해주는 경우예요. 자, 등기가 필요한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가 필요 없으면 7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자, 지적 정리 후에 자 통지 먼저 나옵니다. 자, 촉탁 나오고요. 자, 통지. 통지는 소유자한테.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그랬죠? 자, 통지 대상이 나왔습니다. 자, 소유자한테 통지하는데, 통지 하려 그랬더니 주소를 몰라. 주소를 몰리면 이렇게 공고에 올리는 거예요. 자, 이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보이시죠? 또는, 동그라미세요. 또는. 자, 미시 아니라 또는입니다. 또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한 걸로 쳐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통지 사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번과, 자, 5번과 6번 동그라미. 1번, 5번, 6번. 동그라미세요. 1번, 5번, 6번. 자, 공통점은? 1번, 5번, 6번 공통점은? 직권, 직권.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 결정할 수 있고, 직권 정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말수를 할수 있어요. 직권으로 했으면 소유자 모르니까 통제해준다.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묶으세요. 2번, 3번. 자, 2번, 3번은 공통점이 집원. 지번. 자, 집원이 바뀌면 소유자한테 얘기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복구에 네모 치세요. 4번, 복구. 자, 복구는 술게인데 몇시 걸리죠? 15일, 15일, 사전 게시하고 복구하고 나서 통지에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7번, 8번 묶으세요. 자, 7번, 8번. 자, 7번, 8번은 다른 애들이 대신 신청한 거예요. 자, 7번은 사업시행자가 특별히 대신 하는 거고요. 자, 8번은 대위 신청. 자, 게으른 사람 누구죠? 공주 국채 거기 대위 신청이죠. 그러고 나면 소유자 모르니까 어, 제가 이거 해줬다라고 통지해 주는 거예요. 자그 번은 촉탁 별표 치세요. 자그 번에 등기 촉탁 하고 나서도 소유자는 모르니까 통지해 줍니다. 촉탁은 소관청이 등기소에 얘기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통지해 준 경우가 아홉 개 있죠. 그러면 통지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찾아 찾아 두 개를 넣어놨어요. 맨 밑에 보시면 본인이 신청해서 신규 등록했다. 그건 촉탁도 안 하고 본인이 아니까 통제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소유자가 바뀌었다. 쥐들이 알겠지 뭐. 그럼 통지사항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옆으로 갑니다. 93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자, 등기가 필요한 며칠이죠? 필요하면 15일. 자, 언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 자,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이에요. 네. 등기 접수한 날 X라고 써요. 등기 신청 접수한 날 X. 자, 등기 신청 접수한 날넘오 틀립니다. 네.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이에요. 네. 자, 다음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등록한 날로부터 7입니다. 자, 등록한 날로부터 7. 자, 당연히 밑에 답은 써놨어요. 네. 지금 우리 에어컨 안 돌아가나요? 에어컨 돌아가요? 그냥 더워요? 안 더워요? 네, 더워요? 네, 저 에어컨 조금 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죠 네. 돌아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마에 땀이 보여요 지금 제가 네. 자 그래서 15일, 7일은 뭐당일히 맞는 건데요 자, 제일 많이 장난치는 게 등기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쳐요 등기 신청서가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 그냥 접수한 날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등기를 접수했냐, 완료 통지서 접수했냐. 이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예. 됐죠? 자, 그럼 32번 보시죠. 자, 32번. 다 끝났어요. 예, 넘겨봤죠? 두장 넘어가요, 이제. 자, 32번 볼게요. 자, 통지. 32번에 통지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죠. 자, 32번에 정답은 2번인데, 자, 2번에 뭐가 보이세요? 소유자 변경 정리.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지들끼리 알겠죠. 그래서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나머지들은 다 소유자 모르게 들어간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지번 변경. 자, 1번에 지번 변경 밑줄 치시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직권. 직권. 소관청이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정리한 거죠. 그럼 막 했겠어요? 계획이 있겠어요? 계획겠죠? 자, 3번에다가 계획 써보세요. 설마 계획 쓰는 거 아니겠죠? 예, 네, 자, 3번에다 무슨 계획? 토지, 이동, 조사 현황, 현황 조사. 현황, 조사, 계획.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써보세요. 계획에 따라서, 자, 계획에 따라서 현황 조사를 했겠죠? 조사, 조사 부, 조서, 그리고 결의서, 그리고 직권 정리 한 거예요. 자, 직권 정리했으면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4번. 도시 개발 사업 보이시죠? 자, 4번. 도시 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니까 소유자 모른단 말이에요. 네. 자, 됐고요. 자, 내려가시면, 어, 어, 5번에 보세요. 자, 5번에는 축척 변경 밑줄 치세요. 5번에 축척 변경. 자, 축척을 소관청이 변경했대. 자, 축척 변경하고 나면 등기소에 촉탁을 해줍니다. 그죠? 자 축첩변경 밑줄 쳤죠? 그 옆에다가 등기촉탁이라고 쓰세요 축첩변경 했으니까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자 등기촉탁을 했으면 통지사유에 들어가죠? 네. 등기촉탁 했으니까 이것도 통지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32번의 정답은 2번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통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3 3번의 2번은 15일 보이세요? 자3 3번의 2번에 15일이 있습니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목소리> 등기... 관서가 접수한다 이들었죠 이거는 등기 완료통지서 접수한다. 여기 잡으셔야 돼요. 자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15일이냐도 봐야 됩니다. 그 등기 관서가 접수한 날이 아니라 등기 관서 접수하고 끝나고 다시 돌아온 날이에요. 그 등기 완료통지서 접수한 날. 2번이 틀렸고요. 자 나머지는 뭐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넘기시면 94페이지죠. 94. 자 9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등기촉탁. 자 등기촉탁하지 않는 경우가 소유자변경 동그라미 제시고요. 자 뭐가 있을까요?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촉탁하지 않는다 랬죠자 34번에 1번에 외투를 찾으세요. 34번에 1번 보시면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자, 소유자 변경은 촉탁 사회가 아니니까, 소유자를 살짝 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돼요. 자, 95페이지에 보시면 지적 측량이 납니다. 지적 측량. 자, 마무리만 조금 하고 이제 끝낼게요. 잡혀보세요 힘내시고. 네. 잡혀보세요. 자, 지적 측량은요. 다른 측량과 다르게 지적 공부랑 연관이 있는 것만 얘기해요. 자, 이때 지적 측량은 딱두개 있습니다.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종류로 따지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죠. 네. 네, 합병과 지적 측량,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한다. X죠. 자, 측량을 요하지 아니한다. 됐죠. 자, 지적 측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현경이 외우셔야 됩니다. 현경이. 자, 현경이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은 세부 측량이 들어갑니다. 세부 측량이면 다 검사 받는다, OX. X죠. 자, 검사를 안 받는 세부 측량이 두개 있다. 현경이. 얘는 검사 안 받는다. 그랬죠. 그 네. 다음에 조심하실 게 도시개발. 자, 도시개발. 자, 도시개발하면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자, 저 확정 측량이에요. 자, 개발확정이죠개발확정 경축 그랬잖아요. 개발확정 확정 측량. 자, 이거 현황 측량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싹바꿔치기예요 그래서 확정 측량 검사 안 받는다 그럼 틀려요. 현황 측량 검사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확정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현정이 이렇게 요현정이 자, 현정이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외우시고 자, 확정 측량은 도시 개발할 때 하니까 측량하고 나서 면적 측정도 하고 검사도 하고 다 합니다. 정상적인 보통 일반 측량이고 현정이는 특이한 측량이다. 그래서 얘는 측량하고 나서 검사를 안 받는다. 그죠다 지적 측량이야 다음, 제조사 측량. 자, 이 지적조사를 일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 만에 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은 다 검사를 원래 받게 돼있죠 자, 이거 지적측량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돼요. 자, 지적측량에 맞긴 맞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의뢰해야 되는 건 아니다. 알아서들 진행 되기 때문에 지적측량 중에서도 의뢰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두개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 자, 측량 중에서도 일단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게 다입니다. 자, 요 정도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측량 의의는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5번 문제 볼까요? 35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중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럼 현경의 중에 하나 답이겠죠? 자, 경계, 보건, 측량. 3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적 측량의 검사 받는다. 그 다음에 36번 보세요.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자, 의뢰할 수 없는 경우. 자, 여기서는 5번의 지적, 제조사 측량 보이죠 자, 5번, 제조사 측량은 지적 측량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되지만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여기서는 의뢰니까 답이 되고요. 여기서는 보통 1번 찍고 우기신 분들이 있어요. 자, 말소 측량이 존재합니다. 말소 측량은 원칙적 의뢰 대상이에요.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자, 넘겨보시면 자, 96페이지 자, 96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측량 절차가 있는데, 자, 검사 측량과 제조사 측량은 의뢰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자, 걔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측량을 할 필요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죠? 수행자, 수행자, 수행자 동네 치시고,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합니다. 자, 거기 지적소관청 X라고 쓰세요. 지적소관청 X. 이거 어떻게 꺼요? 꺼져라. 이건가? 꺼져라. 어, 꺼진 것 같아. 어, 됐어, 됐어. 자, 소관청한테 제출한다는플레이요 수행자한테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수행자는, 수행자는 이걸 받아가지고, 소관청한테 다음날 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다음날, 동그 다음날. 다음날까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왜 틀렸어요? 시, 도지사, X C 시, 도지사에게 제출한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하게 돼 있죠. 계획서. 자, 그다음 그 다음, 고 밑에, 이제, 측량 기간을, 자, 외우셔야 됩니다. 자, 측량 기간 외워봅시다. 자, 칠판 보시면, 아, 예전에는 동지역, 읍면 지역이 달랐어요. 좀 가까운 데하고 먼 데하고 달랐어요. 근데 지금 다 통일해가지고, 측량은 5일, 자, 검사는 4일이겠고요. 자, 협의됐으면 4분의 3, 4분의 1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쉬우니까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 자꾸 헷갈리니까, 자, 기준을 좀 잡아 드릴게요. 예, 만약에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한 점을 설치한다 하고 15점을 설치한다 똑같아요. 4일 정도 걸립다. 4일. 그러니까 원래 5일에다가 4일을 더해서 측량을 9일 동안 해야 돼요. 근데 15개를 넘는데 그럼 16점, 17, 18, 19점 설치한다 그러면 4일에다 가 하루 더 붙여서 5일이 됩니다. 5일 5일 그래서 10일 동안 측량하게 돼 있어요. 자, 20점 설치한다. 21, 22, 23개 설치한다. 그러면 6일. 자, 24, 25, 26, 27개 가면 7일. 됐죠. 그래서 기존 5일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가산된 날짜가 하루씩 늘어요. 그래서 4일에다가 네점네점갈 때마다 하루, 하루, 하루 추가 가산이에요. 자, 이참 한국말 어렵죠. 근데 여기서는 요거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15점 이하면 4일 가산. 그 다음에 열다섯 점 넘어 초과하면 네 점, 네 점, 네점갈 때마다 하루, 하루, 하루 입으게요 그럼 보세요 스물 네점 설치한 다 며칠 가산 7일 가산 스물 네점 설치한다 측량 며칠 12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 제가 제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16, 17, 18, 20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 열다섯 점까지 해놓고 16, 17, 18, 20, 21, 22, 24, 25.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날짜 다 계산 틀린 거예요. 그래서 4개씩 꼬박꼬박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하루씩 추가될 수 있어요. 다시 자 15점 이하는 4일이고 자 15점을 초과하면 4점, 4점 증가할 때마다 원래 4일에다가 하루씩 4점에다 4점, 4점 갈 때마다 4일에다가 하루씩, 5일, 6일, 7일, 8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가로 가산하는데, 요거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예, 여기다가빵를 들어. 빵꿀 들어. 빵꿀 들어가지고, 요세 군데 빵꿀 들어가지고, 가루에 뭐 들어가냐, 이렇게 냈었어요. 정답이 444였어, 444. 4 444. 4 자, 원칙적으로는 4일즉 일단 설치하면 4일이고, 15개를 넘으면 4점, 4점 갈 때마다 4일에 하루씩,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합의를 했대 합의했으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합의 합의했으면 여기로 갑니다 측량기간 검사를다 합쳐서 합의가 20일로 됐대 그러면 여기가 자, 4분의 3이고 4분의 1이니까 20일로 정했으면 얼른 나누기 4를 하세요 자, 20일 나누기 4 하면 며칠 돼요? 5일 되죠 이게 검사예요 그럼 20일에 5일 빼면 15일 자, 15일 측량 5일 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된 날짜가 나왔다. 그러면 땡큐 그리고 나누기사. 이게 공식입니다. 자, 만약에 합의된 날짜가 40일이야. 그럼 나누기사 돼요? 나누기사, 이거 어떻게 해요? 10일. 나머지는 30일. 그래서 측량 30일, 검사 10일 이렇게 돼요. 자, 합의된 날짜가 80일이 나왔다. 나누기사. 어떻게 돼요? 20일, 60일 되겠지. 지금 나누기 4도 어려워요? 네, 나누기 4, 그 예. 일단 얘네들 4분의 3, 4분의 3. 여기 이제 가로 넣기 많이 합니다 5일, 4일도 가로 넣기 많이 합니다 가로 넣기 자, 그 정도면 되겠고요 자, 37번 문제 보시면 자, 37번 문제의 5번이 틀린 거죠? 5번에 보시면 측량 5분의 3, 전체 5분의 2 검사 틀렸죠? 4분의 3, 4분의 그렇게네요 자, 97페이지 봅니다 97페이지 자, 97페이지 볼게요. 97페이지. 다 끝났어요. 자, 97페이지에는 표가 있습니다. 표. 자, 표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예. 기준점이 3개 있어요.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금점 그렇죠? 아까 했던 것 중에 이 기준점 위치 어디 있죠? 기준점 위치는 지적도, 임마도에 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기준점 위치. 그죠? 예. 자, 귀찮으니까 지난 건 생각하지 말자. 그럼 곤란해요. 자,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기준점 위치는 도면에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땅바닥에도 있어요. 땅바닥에 있다. 표지. 땅바닥에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밖에 나가시면 이렇게 해서 지적, 도근점. 이런 게 밖에, 땅바닥에 쫙 박혀 있습니다. 자, 이 지적, 도근점의 땅바닥에 있는 표지는 누가 관리한다? 지역소관청이. 그러니까 표지가 나오면 기준점에 까지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그럴거 없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과. 성과. 자, 성과를 누가 관리하냐? 삼각점 성과는 시사 그죠? 네. 그러 삼각점의 열람 신청도 시사 였는데, 요게 들어왔어요. 또는 소관청한테도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들어왔고요. 자, 시험 문제에는 도근점 보조점은 안 나와요. 나올 게 없어. 왜? 다 소관청이니까. 표지 관리도, 성과 열람도 다 소관청. 그러면 시도지사가 하는 삼각점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시도지사였다가 또는 소관청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거다라고 제가 계속 찍었는데 안 나오고 찍었는데 안 나오고 또 찍었는데 안 나오고 내 좌절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찍었는데 그해 나왔어요. 3년 만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정답으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나왔지 되게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래서 거기 38번 38번에 보시면 자, 38번에, 예, 옳은 거 고르기죠? 옳은 거. 자, 1번에 보시면 지적 삼각점 성과를 열람하려면 누구한테 가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한테 가는 거죠. 나머지 보조점, 도근점은 그냥 다 소관청이에요. 다 소관청. 그러니까 막 또는 나오면 다 틀린 거지. 그래서 1번만 맞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실판 보세요. 여기 2번 보세요. 자, 소관청이 지적 도근점 나지 도근점을 설치 변경했을 때, 자, 도근점 나왔죠. 동은점, 자, 설치 변경하면 통보한다 OX. X죠. 통보 규정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통보 규정은, 자, 여기 소관청이 모든 기준점의 표지를 다 관리하는데, 시도사는 성과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알아도 얘는 모른다고. 그럼 누가 누가달려줘요 소관청이 시도사한테 통보합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다 소관청이니까 통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 나올 차례예요. 다른 건낼게 없어요, 요거. 통보. 자, 통보는 누가 누구한테? 소관청이 시도자 하고, 자, 보조점, 도군점 통보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삼각점만 통보 규정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장관한테 통보한다, 그 옛날에 있었던 규정이에요. 장관 통보 규정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관청이 시도산대통보 규정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자, 2번이 외 틀린지 확인했고요. 자, 3번. 기준점 성과 열람 등본 발급. 자, 요거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 요거 X 치세요. 자, 수행자가 수행자가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 발급한다 그러면 안 돼요. 수행자가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얘네들이 열람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 수행자가 잘못된 겁니다. 됐죠? 자, 넘기시면 드디어 자,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죠? 자, 딱 40문제 되겠어요. 등기법도 한 40문제 정도 해놨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98페이지 보시면 자 여러분 측량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자, 측량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그 측량이 맞냐 틀리냐 적부. 맞냐 틀리냐 적부에 대해서 1심 심사고요. 2심 재심사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나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수행자. 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아내땅 측량이 마음에 안 든다. 또, 이해관계에는 이 측량이 잘못된 것 같다. 또, 수행자가 자기가 직접 측량한 거에서 문제가 있다. 자, 이런 경우, 적부심사 청구를, 자, 누구한테 할까요? 자, 시 도지사에게 한다 그러면 X에요. 지적위원회 한다 그러면 X에요. 자, 청구는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역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재심사 청구도,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에, 이렇게 해야 돼요. 거쳐 위원회, 거쳐 위원회,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거처위원회써랬 있죠. 거처 거쳐 거처. 거쳐 위원회 제출합니다. 그럼 재심사는 장관을 거쳐 중앙 지역이네. 자 위원회가 나왔죠. 자 위원회 둘다 지적 위원회인데, 자 하나는 동네마다 있다. 지방 지역이네. 하나 있다. 중앙 지역이네. 하나 더 아까 축적 변경 위원회 있었죠. 자 축적 변경 위원회 누구 친구들? 소관청 친구들. 자 소관청 친구들 축적 변경 위원회. 자몇 명? 5명에서 10명 자돈 많은 애 공부 잘하는 애 있었죠 자 여기도 5명에서 10명 여기도 5명에서 10명 자 여기서는 장관 친구들 대신에 여기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담당 국장 과장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임기 2년씩 돌아갑니다 여기는 임기 없어요 이축첩회할 끝나 없어지니까 자, 임기 2년씩 돌리면서 상설로 유지하는데 자뭐 하냐 지방 지적 위원회에서는 심사 하나요. 네,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자, 재심사, 플러스, 자, 외워야 돼, 지금부터. 잡혀보세요. 자, 중앙지역에 하는 일. 정책을 좀 개발해봐라. 정책 개발. 자, 정책만 있으면 가서 뭘 할지 모르니까 가서 실제 기술도 개발해라. 자, 정책 기술 개발했더니 사람이 없네? 기술자를 양성해라. 기술자 양성했더니 애들이 말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징계해라. 여기까지. 여기 플러스 재심사까지 하면 몇개 돼요? 이쁘게 다섯 개요. 자, 중앙지역에 한 일이 다섯 개 있습니다. 됐죠?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데. 하여튼, 뭐, 썼으면 할수 없지. 써요. 예. 저, 정책개발, 기술개발, 기술자, 양성, 징계. 플러스 재심사까지 하면 중앙지역이래. 자, 지방지역에딱 하나. 심사. 끝. 자, 지방지역에 심사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중앙지역에는 정책개발, 기술개발, 기술자, 양성, 징계. 거기다가 재심사까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절차 마지막이죠. 자, 적부 심사청구서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30일 정도 미리 조사를 하게 되세요. 조사를 해서 넘기면 지방지역에 회는 회의하는 데죠. 회의, 심의 의결을 60일 동안 합니다. 60일 동안 심의해서 기간이 좀 모질란다면 좀더 하자. 그럼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회의를 최장 며칠까지? 90일까지. 미리 30일 조사했고 90일 하면 120일 넉달이요 넉 달이면 너무 미안해. 그래서 의결서가 나면 어떻게한다 지체 없이 보낸다. 지체 없이. 여기 지체 없이예요.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이제 7일이네. 알려주게. 7일이네. 7일 이내 알려주게. 7일 이내. 7일 이내 알려줍니다. 걔네들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불만이 있으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90일 이내에 다시 할수 있어요. 여기서 재심사 청구는 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 거칠 때 30일. 심의결 60일. 연장 30일. 의결서 나오면 지체 없이 보낸다. 그래서 외웁니다. 자, 363 지첩시. 자, 지첩시에요. 363 지첩시. 여기도 363 지첩시. 이렇게. 그 다음에 1심에서 2심 넘어가는 게 며칠이다? 90이다. 여기까지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문제 지문 들어갑니다. 자, 지문 39번 보시죠. 다시, 어, 그 밑에 기억 있죠? 기억. 이것도 한번 확인합시다. 자, 기억해 보시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자, 일시 동그라미, 장소 동그라미, 안건 동그라미. 일시장소 안건 7일 틀렸어요? 5일 오일 오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해야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 할 거니까 회의 모여라고 해야 돼요 이거 빨리 해버리면 애들이 준비를 안 해오고요 너무 길게 하면 나중에 참석 못할 수도 있으니까 7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오일. 5일. 그 밑에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 해당 안건에 대해서 현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면 정상 업무를 한 겁니다. 정상 업무를 했는데 재촉된다. 그럼 틀리겠죠? 어, 이거는 당연히 그냥 참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다가 쓰세요. 자, 관련이 있는. 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없다. 관련이 있으면 참석할 수 없어요. 본인이 측량한 걸 본인이 심사하러 참석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있으면 참석할 수 없어요. 의견 들었는데 참석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자, 이제 39번 문제 볼게요 39번. 자, 39번에 1번 보시죠. 자,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이해관계인 동그라미, 수행자 동그라미. 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측량성과 다툼이 있다. 그러면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역위원 맞죠? 거쳐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시, 도지사는 조사를 며칠하죠? 30일. 30일 조사해서 요거를 지방지역위원회 회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이죠. 자, 3번 보세요. 적부심사청구서를 회원는 지방교육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나, 자, 원칙적으로 6 0입니다 원칙적으로 별일 없으면 60일 이내 심의결하고, 자, 만약에 연장한다 그러면 한 번만, 30일 이내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60일 맞고요. 4번, 중앙지적위원회는, 자, 관을 출석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고, 자, 필요하면 조사할 수가 있다. 아주 당연한 얘기죠. 자, 5번에 보시면, 불복 나서 불복. 자, 1심 지방지역인에 불복한데, 불복하면 90일이네.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인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자, 90일이 나오면 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입니다. 90일은 언제나 받은 날, 받 날. 한 날이 한 날, 받은 날. 우리 지적법에 90일 딱두번 나와요. 아까 바다로 된 토지 90일. 거기도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재심사 90일. 이것도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90일 딱두번 받은 날이에요. 자, 40번 마지막이죠. 아, 지방 동그라미, 지방 지역이네요. 자, 지방 지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적부심사. 그래서 1번이고요. 자, 2번에는 뭐가 보이세요? 기술, 기술. 기술 연구개발 중앙이죠. 자, 3번에 정책개발도 중앙이죠. 자, 4번에 기술자 증계, 업무 정지도 중앙. 마지막 5번에 기술자 양성도 중앙. 자, 중앙에서 하는 거 2, 3, 4, 5 됐고, 1번만 지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충분히 전체 범위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으로 이해 안 되셔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한두 번만 보시면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